안녕하세요 내셔널 인라인 커뮤니티의 이웅섭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라인너 내셔널 인라인 커뮤니티의 이웅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부천체육관에 새로 개관한 인라인 뱅크트랙을 찾아왔는데요 자이 자리는 원래 부천체육관 내에서 분수대 에위치에 있던 곳입니다 분수대가 위치해 있던 곳인데 그 분수대를 없애고 인라인 뱅크 트랙 인라인 전용 트랙으로서 새롭게 태어난 곳입니다 자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어떠신가요 깔끔하죠 자 이제 막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제가 찾아온 오늘은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12일날 안전기원제를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먼저 인라인트랙을 타보러 왔습니다 자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깔끔하고 트랙이 다소 거칠긴 하지만 그립력 하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연습용의를 한번 가지고 오셔서 타보셔도 확실한 그림력을 느끼실 수 있을 정도로 그림력이 괜찮은 것 같으니까 걱정 마시고 부천 새로 개관한 부천 뱅크트랙에 한번 오셔서 빅래을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고우!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아,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죠. 정말 어, 오랜 시간 동안 어, 트랙을 만들기 위해서 어, 노력을 많이 해왔고 정말 힘든 시기 거쳐서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, 결국엔 이렇게 좋은 트랙을 만들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일단 어 대한 롤러 연맹 국제 규격에 의해서 어 정규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어 와서 이제 워낙에 어떻게 보면 새로 만들었고 어뭐 자재도 좋은 거 쓰고 정확한 규격에 의해서 만든 거고요. 어 좋은 트랙입니다. 이 우리 인라인어 인근에 인라인어 여러분들이라든가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마음 편히 언제라도. 오시면은 운동하실 수 있습니다 어, 이영이영상촬영기가 너무 좋습이다이게상을 보고서는 닭머리, 닭머리 이영이쪽저쪽으고 움직여도 고정이돼가지고서는이거부고탐나는 아, 겁니다. 이 물건. 을이고요운동하는데부족함이 음, 하나도 없어요. 그력은 어떤가요? 아그력은 그림역은... 이게 프랑스산 퍼티솔 마감재로 마감을 했는데 아무 휠이나 써도 어 미끄러진 것도 없이 아주 잘 잡아주고 어떤 휠로 와서 쓰셔도 부담없이 자기가 내고 싶은 싶은 스피드 다낼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트랙입니다 네. 자. 짧은 영상이었지만 지금까지 박재우 연합회장님이셨습니다. 우리 웅 교수님 이런거 경계로 아. 이렇게 와서 하면은 제가 쫄아서 제대로 안녕. 말을 못하잖아요. <웃음> 다음에 또 만나요. <웃음> 네 안녕. you <laughs>